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입니다. 이곳은 2010-104면 모전리에 위치한 MO20 타운하우스입니다. 주변에는 이마트가 있어 쇼핑하시기에 편리하고요. 버스로 20분 내통학 가능한 초중고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내부에는 자동중문이시공되어 있어서 통행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거실은 면적이 넓어 가구 들이시기 편합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식당 겸용 공간으로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 저녁 욕실과 드레스룸이 갖춰져 부부끼리 생활하시기에 편리합니다. 5층 방도 비슷한 면적의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서 순한 방식이 좋고요. 문 바로 앞에 공용욕실이 있어서 욕실 이용해도 불편이 없습니다. 3층까지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에 욕실이나 드레스룸이 연결돼 있어 편의성이 좋습니다. 베란다도 있어서 야외 공간 활용도 가능하고요. 최상층에는 다락방까지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꾸미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성하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